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탐나는데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카메라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소니에서 나온 알파7C라고 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카메라에 대한 자세한 리뷰나 뭐 오픈박스 이런 영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스펙이나 뭐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려면 아마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카메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얘도 한번 뜯어보고요 친구 부탁으로 이 카메라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카메라가 너무 잘 팔려서 그런 건지 카메라 가 구할 수가 없어서 지인을 통해서 알파 대리점에서 직접 공수해 온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제 오픈박스를 대신 하게 됐어요 이 카메라는 어, 소니에서 나온 신형 카메라 중에서요 어, 풀프레임 바디 이면서 렌즈 교환 식 카메라 이면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되게 슬림하고 잘설계되 있어요 소니에서 나온 알파 시리즈 중에서 소니 알파 7, 9이 두가지 시리즈가 대표적인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의 하이엔드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나온 알파7C는 형태적인 면에서는 7하고9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하슈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간결해졌죠 알파 6300 시리즈처럼 아주 심플하게 민자로 됐어요. 크롭 바디잖아요. 6000, 알파 6000 시리즈들은. 그런데 얘는 풀프레임이면서 위에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로, 카메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요렇게 카메라가 점점 간소화 되고 간편해 질 거다 라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가 태동하면서부터 당연히 그래야 된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런 형태로 오는데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카메라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일본 카메라 시장에서 예전의 스타일의 디자인을 고수하는 것이 상당히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전자장비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왔지만 카메라는 19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카메라나 지금 만들어진 카메라나 형태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아마도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서히 도태되고 있는게 아닌가 많은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요 매스프로덕이라고그죠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서 카메라를 생산하는 회사들끼리 연합되어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연초에 하는 요코하마에서 하는 cp 플러스 라고 하는 쇼를 관장하고 있는 그 모임인데요 거기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카메라 생산 대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성적이 너무 안좋습니다 거의 20년 전 수준의 카메라 생산대수랑 거의 비슷해요 20년 전 이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필름 카메라가 완전히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단계였고요. 디지털 카메라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고그 시기가 20년 전입니다. 그때 생산되는 카메라 대수와 지금 생산되는 카메라 대수가 동일해졌다는 거죠. 2012년에 카메라 대수는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조금 조금씩 내리막을 걷게, 걷고 있는데요. 내려오는 폭이 상당히 빨라서 지금 8년 된 거죠. 8년 만에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니까 상당히 퇴보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메라 가격은 아마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도 생산 대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고 거대한 몸집이 되어 버린 카메라 회사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카메라를 팔아야 되는데 더 많은 카메라 를팔 방법은 없고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카메라 요런 그 SLR 카메라나 DSLR 카메라나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혹은 요런 전자장치의 카메라들 조차도 생각보다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제조업에서 카메라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본에서 잘 나가는 제조기업들은 지금 인력난에 대단히 허덕이고 있어요 실례로 A조도 어, 모든 모니터를 일본 내에서만 생산하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화나 이런 걸로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모니터 산업 쪽에서는 그나마 좀나은게 사람 손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형태의 정밀 카메라는 아직까지도 사람 손을 빌려야만 조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 제조 단가는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인건비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팔리지는 않고 그러니 생산량은 주로 들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겁니다. 지금 요번에 나온 카메라들도 가격이 어마무시해요. 알파 어, 7요 바로 전에 나왔던 알파 7S 마크 3인가요? 그 카메라도 500만 원 가까이 되죠. 얘도 250만 원 이상 됩니다. 물론 이제 요 렌즈가 포함된고 바디키만 하면 200만 원좀 넘는데 그것도 정말로 만만치 않은 카메라 가격이죠 예전 필름 때였으면 200만원짜리 카메라가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물가나 뭐 이런 것도 차이가 나지만 어쨌거나 카메라는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생존의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10년 내지 20년 동안은 이런 스타일의 카메라를 선호하는 사진가들도 있을, 있을 거고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몇몇 살아남은 카메라 회사들이 요런 형태로 상당히 비싼 카메라를 계속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뜯어 보죠 참 길게 왔는데 어, 이거 남미고 칼로 자르려니까 살 떨리네요 짜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첫 번째로는 가이드북 그리고 악세사리 키트 뭐 이런 설명들 있죠 전형적인 변하지 않는 일본 감성의 특유의 매뉴얼들 그리고 역시 소니도 정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돼 있네요 자, 이건 렌즈가 포함되어 있는 그 세트킷이에요 그래서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렌즈는 28mm에서 60mm 아주 절묘하게 가장 많이 쓰는 렌즈 트림 중에 하나예요 28mm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실제로 렌즈 설계하는데 있어서 28mm부터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28mm에서 60mm, 28mm에서 뭐 80mm 어, 렌즈는 기본 렌즈로 포함되는 것 치고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200만원인데 이 키트는 오, 259만 9천원이니까 60만원짜리 렌즈네요 그러면 그렇게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네요 렌즈가 그런데 렌즈 컨디션이나 퀄러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쪽에 마운트도 견고하게 다이캐스팅으로 되어 있고요. 이 e 마운트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는 40.5파이 아, 참 애매한 숫자긴 하네요.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포커스 링, 줌 링, 줌은 경통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렌즈는 이렇구요. 그 다음에 충전. 애플도 안 주는 충전기.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5V. 그리고 배터리. 요즘 요 기본 배터리, 어, MPFZ100이네요. 요 배터리로 상당히 많은 양을 찍을 수 있어요. 아까 600메컷을 찍는다고 그랬죠. 요즘 소니가 배터리 전략은 정말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건 넥 스트랩이죠 뭐 전형적인 알판데 조금 얇고 부드럽게 돼 있어요 전,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 설계한 것 같아요 바디가 작아졌으니까 그렇게 할만 하겠죠 오! 오! 나와봐 어, 바디 하하하 본체가 나왔습니다 오! 본체 이쁘네요 정말 역시 소니는 소니는 뭘 알아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는 오. 저는 요 실버를 선택했어요 실버 어, 정말 예술이네요 실버는 약간 실버라고 하기 보다는 타이타늄에 가까운 광택이 있습니다 약간 짙은 금속성이 좀 느껴지고요 마그네슘 바디로 알고 있어요 이 안쪽에 마그네슘 그게 노출된 거 같고요 원래 카메라에서 블랙바디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많이 썼지 필름 때는 블랙바디를 잘 쓰지 않았어요 어 종군기자들이나 좋은 블랙바디를 사용했죠 종군기자들한테는 반짝거리는 건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블랙바디를 기본으로 썼죠 그래서 필름 카메라 때는 블랙바디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어요 <웃음> 드물기도 했고 뭐 물론 내구성이나 이런 건 떨어졌어요 블랙바디는 긁히거나 그러면 안에 이제 노쇠 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었으니까 옛날엔 요즘은 도장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어쨌거나 카메라는 상당히 예술입니다 작은 바디고요 오, 제가 약간 흔들었더니 스테빌라이저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큰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립감은 약간 투박하긴 합니다 물론 소니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알파7이나 어, 알파9에 비해서는 그립감은 좀 떨어져요 좀 작은 작, 작아서 작 그런 걸수 있죠 그리고 이게 살짝 두껍고 여기요사이의 간격이 좀 작아서 손가락 두꺼우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뒤쪽 그립 부분도 조금 더 튀어나왔으면 이게 손이 걸려서 좋을 텐데 약간 좀어 저기 하네요 들 나와서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립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요거죠 이, 물론 이 플립으로 열리는 이, 그 뭐죠? 이 모니터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로우 앵글이나 이런 데서 유리하니까. 하지만, 셀프 카메라, 셀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영상이, 화면이 앞으로 보이는 건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형태를 취하는데, 이게 설계상에 한계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두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 카메라 사이즈를 줄이는데 취약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번엔 정확한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이쪽 옆에는 메모리 카드 SDXC2가 들어가는 메모리 한 장이 들어가는 칸이 있고요 요거는 커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는 usb-c 하고 hdmi 하고 헤드폰 셋이 들어가 는 그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엔 어 플러그인 파워 그래서 이쪽으로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을 연결할 수있고요 이쪽은 어 nfc 고 마크가 있고요 배터리 들어가는 곳은 요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까지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네요 예, 군더더기 없어요. 그리고 알파 세븐의 특징인 것처럼 여기 파인더 쪽에 요거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오렌지 링 있는 거. 요것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어. 마운트도 오... 훌륭합니다. 예. 정말 카메라라는 기똥차게 만드네요. 무게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이 약간 무거워요. 근데 여기 그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 한번 넣어볼까요? 무게를 보기 위해서 배터리가 들어가면 그죠 배터리가 들어가면 무게발란스가 딱 맞습니다 역시 고민을 많이 하는 적이 나네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파가 가지고 있는 이쪽에 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링 있고요 대신 이 손가락 어, 검지손가락 쪽에 있는 요그 조그 휠은 없어졌네요 요거는 아마 공간적으로 집어넣기도 그렇고 그립 상으로 봤을때도 사용하기 불편해서 뺀것 같아요 기존 그 알파 세븐 바디는 좀 높으니까 가능한데 그런 요소들이 있구요 그리고 파인더는 기존의 그 DSLR 카메라 이쪽 부분에 이렇게 올라왔던 건 전통적으로 그 위에 펜타프리즘을 넣어서 뷰파인더, 옵티컬 뷰파인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라이브 뷰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카메라를 만드는 게 맞아요 이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찍는 거에 향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파인더가 있는 거죠 아 어, 이거는 정말 옛날 습관 때문에 오는 요소이긴 해요 왜냐면 하더 이상 이 파인더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 모니터가 충분히 밝고 선명하게 잘 보여준다면 굳이 작은 화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카메라에 넣어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카메라 설계도 좀더 복잡해지고 여러가지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있고요또 뭐가 있나 한번 잠깐 볼까요 아, 맨 밑에는 케이블 있네요 usb-c 타입 케이블 요게 다예요 짜잔 이게 답 입니다 일단 카메라는 이렇습니다 구성이나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카메라의 성능이나 그 다음에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다른 유튜버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웃음> 카메라의 기술적인 거나 퀄러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후보정 이라든지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지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컨텐츠를 비슷하고 유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내 맘에 드느냐 디자인이 마음에 드느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으냐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이 있느냐 그 기능을 눌렀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카메라를 구매하실 때는 꼭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직접 가셔서 보시고 만져보시고 찍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알파7C 오픈박스 였습니다 또 궁금한 거나 뭐또 카메라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장비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